근데 요런 차 딱보면 얼마정도 듭니까? 이거. 아, 이거 너무 이쁘네 차가 요거 얼마 안합니다? 3,000달러였나? 3,000달러? 아, 아... 우리 또 신부님 걸어다니기 하실 순 없으니까 저 잠깐 좀 시승 좀 해봐도 되나요? 어 왜이렇게 아, 부드러워 네. 이거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 놀이동산에서 범퍼카 타는 느낌 <웃음> 아니, 제가 저또 범퍼카 주차요원 알바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혹시 시승 한번 아뭐타보십시오오오오오오오니까 네.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가볍고 오, 오, 오. 이 차는 이제 제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웃음> 사고 팔수 있는 것이지요 아, 저 새끼가 <웃음> 지금 고민인게 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막히고 그 다음에 약 이런식으로 막히고 이러면 상황이 참 답답해지는데 안되겠습니다 신분증 차 한, 차로 가시죠. <웃음> 갑자기 차를 뽑지 돈은 제가 챙겨놨습니다. 사탄 들렸어 지금. 무기 구경이나 잠깐 갔다 오자. 알겠습니다. 얼마 전도 까먹었는데만 뽑읍시다. 아나 타고 싶단 말이야. 아까부터 왜 이렇게 차차 얘기를. 아 계십니까? 아예. <웃음> 제 어, 내가 뭐 별X� chose c a 앞에 나와보실래요? 아우 무거워. 에 d 와우. 우리 H 경위님이 차를 뽑아서 나도 하나 새로 샀거든. 아, 이거 얼마요? 제 p r e s i d 이거 뒤에 타고 있는 거 뭐야? 저 네. 20만 달러 아니 잠시만요 잠시 내려봐요 잠시 세워봐요아 예예예 예, 예. 잠시만요 저 벤트도 저렇게는 안팔 텐데 경찰 될래요 어. 사장님 차 사는 곳까지 찾아가주세요 아 네에에에에에 아, 여기다 아, 아, 여기입니다 아, 여기입니다 여기 오프로더 라고 보이십니까? 오프로더 뭐야 뭐 12000달러 밖에 안하네 아, 여기서 파는 거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고. 아하하하하. 네. 내끼는 네, 아하. 크스트입니다아 근데 진짜 비싸다. 됐다. 오! 오와 와. 연료도 있지 않습니까? 아 연료, 연료, 연료. 이게 연료 어떻게 넣는 거야 이거? 아니? 아니? 차에 어? 타서. 그 여기다 넣나? 아! 오와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열려! 우와 주유하는 거구나 우와 아 이거 뭐야 왜? 이거 뭔데? 아니 이 펑집사! 뭐야 여기 어디야? 상당히 화가 나버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우리를 못 오게 하려는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어 뭔가 이 주변에 뭔가 있는거지 뭐야 지금 이시간보러 와트공원 북쪽 인근 시추선구역 통제되었습니다 뭐야 경찰 공식이네 저거 아예 폐쇄해가지고 아예 없애려나 본데 어, 뭔사진인가 우리가 이제 슬슬 기자보다 정보가 빨라 응. 이건 또 뭐야 총기? 강남갱단 끝났는데? 야 우리도 무장할까? 있는돈 다 꺼내서? 이 자가 누구지? 우리 소속인가? 저 우리 소속인가? 얘 뭐냐?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아이씨... 들켰다... 아이씨... 어? 사탄이 들렸나? 그냥? 사탄이 들린게까 자네? <웃음> 아니야 아니야? 어디로 가려고 했어 안내해 왜 주변에서 어설렁거려 어디로든 가 빨리 아, 안내해 얘들아 붙어 그래 아이 또 저거 역이용하네 아유 얘네 왜 자꾸 우리 성당 근처에서 서성거리냐 배코야 주변 좀 탐색해봐라 지하에 불법 요식업자가 하나 있는데 상대의 이효도가 자꾸 들락날락 지하에? 야 잠깐만 이거 뭐 느낌 쎄하다 3명이나 있다고? 야 잠깐만 일로 와 아니야 야, 일로 일단 성당으로 모여 이거 우리도 무장한다 어? 야 M4A1 있어 2000달러에 살수 있어 요거 6사 어때? 어 요것도 있네? 야 에임포인트! 야 요거! 오 잠깐만 이거 진짜 투자할까? 640달러? 에임포인트 다섯 개이렇게 가자 음.. 어이! 앞에 가는 초록머리 우리 소속인가? 야 얘도 우리 소속 아니야 반응이 없어 아니 겁나 감사, 혼란스럽게 하네? 감사 감사 감사 아 얘네 뭐하는 거지? 우리 미사합시다! 샤이비쪽, 2단쪽이 지금 뭔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총에 자신있다 앞으로 서세요 다 나오네 이걸 성수에 적시겠습니다 음, 이렇게세개 가져가세요 그니까 러 일단 하나씩 하나씩 일단 받아봐 여러분들의 헌금이 귀하게 쓰일 때가 왔습니다 성령의 화염이 저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지하에 불법 하나 있는 거기가 어딘데? 지하철 쪽이었다고? 지하철이면 여기인데, 가자 수색. <웃음> 아, 여기야? 여기 맞아? 뭐 있어? 여기 이게 뭐야? 근데 여기 이런 거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왜 깜짝이야? 뭐야? 야, 야, 야, 야, 여기 뭐 있어? 얘들아!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마이너스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컷 이쪽으로 가면 우리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애들 데리고 와 애들 데리고 와 성당 앞에서 모여서 애들 데리고 와 여기 여기 뭐 있어 여기 애들이 지키고 있다니까 지금 거기 왼쪽에 왼쪽에 왼쪽 조심 오 야야야 안돼 조심 저기 불법 요식업자가 있다고 야 저거 뭐 심상치 않은데 야 죽었 뭐야 나 뭐에 맞았지? 아! 아! 아! 야 저기 뭐 있다? 우리 집주변 제일 가까워서 쟤네가 우리 쪽으로 왔던 거였어 뭐야 여기 여기, 여기 다 서있더라 얘들아 죽여 죽여! 와이씨 아, 아파요 아파요? 아왜못 올라가요? 왜 점프가 안 돼요?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진입 중이야? 진입 중이야? 진입 중, 진입 중.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어, 오는 거 우리 팀이야? 오는 거 우리 팀이야? 어, 우리 팀이야. 다 우리 팀이야. 들어가. 진입해. 들어가. 들어가. 많이 죽여. 많이 죽여.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고고고고. 와. 야, 야, 야, 야. 여기 위험하다. 여기 위험해. 어, 방패로. 방패병 앞으로. 맞았어. 와, 죽겠잘 막고 있어. 잘 막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웃음> 컷. 컷, 컷, 컷, 컷. 그렇지, 그렇지. 여기 제압했나? 제압했나? 컷, 컷, 컷, 컷, 컷, 컷.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대, 뒤에 왔대, 뒤에 왔대, 뒤에 왔대, 뒤에 막아, 뒤에 막아. 어, 우리 팀이었나? 발견했어, 발견했어, 발견했어, 발견했어. 야, 여기 미친 비싸! 야, 음식 다 어? 갖고 와. 집에 있는 거, 만들어 둔거다 갖고 와. 이거 다 바꿔야 돼 지금. 야 이래서 지키고 섰네 병원에서 난리가 났대 다들 리메 맞고 싸우나보다 병원에서 병원에서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미쳐 날뛰고 있데 뭐야 이게 저희는 성당입니다 저희는 성당입니다 총기 관련된 분들 전부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당입니다 저 저희는 성당 저 잠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병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몇 명이야, 도대체? 진료 받으러 왔는데. 저는 갑자기 길에 있다가 맞았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허, 들어가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아 잠시 잠시. 아, 잠시. 어, 네, 보자. 날씨가 아주. 대포. 도망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일단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탐지. 탐지. 탐지, 탐지. 아주 비쳐 날뛰는구만 다들. 작큐는 어디 갔어? 전부 다 체포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고 많이 잡힌다. 아이고 우리 신도 분들이 싸움에 휘말려서 그만. 도망가네 알람이! 라전도사 다녀오세요. 아이고. 미쳤다. 구속되는 속도 봐. 일 처리 속도 뭐지? 아직 어, 이고하셨죠아저아저 병문 병문 왔는데요. 아왜왜 왜? 왜? 왜, 왜. 왜. 다 모여있네 여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거 애경이님 이거 실적에 이런 식으로 우리들 다 이용해도 돼요 이거? 제가 볼때 패싸움 하신 것 같은데 연비팀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여기 대기준 오른쪽 아 우리팀 요거밖에 안 돼? 뭐야, 뭐야? 아니 아너 우리팀이었냐? 하아 <웃음> <나 아까는 웃음> <웃음> 병원에서 총격전이라니요 줄 서서 대기합니다. 2열로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같이 얘기해서 같이 하면 되지. 왜 싸움을 만들었어? 너 원래 우리 거였는데 거기에 지금 발들인 게 누군데? <웃음> 아니, 지금. 아니 성당 가까이였으면 성당 나와발리지 그게 어떻게 근데 찾은 사람이 임다지. 자 여섯 명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엥? 자, 부모님 여기 독방입니다. <웃음> 예? <웃음> 나머지 따라옵니다. 저.. 저 불어요? 친구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아.. 아.. 아 예예예예.. 예, 따라옵니다. 이쪽 옵니다. 이거 두명 들어갑니다. 아, 애착인형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어, 애착인형? 어? 너 어디가? <웃음> 싫어한다. 들어갑니다. 들어와! 그림 위험하지 않냐, 저거? <웃음> 조용 조용! 조용! 조용히 조용.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충격전 하셨기 때문에 총 15분 형 처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미쳤다. 오카레형 처하겠습니다. 오카레 형은 뭐죠? 아아아 아, 아, 3분 아하아 아, 아. 공손하게 어 우리 쪽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쓰겠습니다 해야지. 아주 그 광대에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 들어찼어. 쳐가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사람이 아주 드글드글하더만. 개미굴처럼 나십시오 예, 예. 예. 음. 다시 들어가십시오. 깨끗. 넣 에, 에. <웃음> 무기 <에이>. 전부 넣으세요. <웃음> 칼이 있어요, 칼이. 음.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럼 모든 재소자들 다음 주에 봅시다. 어, 어? <웃음> 15분이라면서요. 어, 이렇게. <웃음> 5분이면 다음 영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다음 아, 영상입니다. 아, 빠빠라바빠, 빠빠라바빠, 빠빠바바바. 빠빠바바.